안녕하세요. 김상훈 소장입니다. 김상훈의 상권 리포트 오늘은 부평구 삼산동 굴포천역 상권인데요. 창업시장의 정답은 상권에 있습니다. 상권에 가면 다섯 가지 중요한 코드가 있는데요. 소비자 코드와 창업자 코드 그리고 상가 부동산 거래 동향 프랜차이즈 동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업자 시각입니다. 이 다섯 가지 시각으로 굴포천 상권을 인천 삼산동 굴포천 상권은 지하철 7호선 입니 굴포천역, 하루승하차 인원 2만명 정도고요. 인근에는 부천의 신중동역, 상동역 하루 3만명 수준과 좀 비교된 도시입니다. 어, 첫 번째 들어오는 드랍타 커피 야, 전국적으로 한 235개 정도 분한 대형 커피 브랜드죠 야, 마라탕집 있습니다 전국에 936개 중국집 37,000개 양꼬치 3,800개하고 비교되는 수치죠 불포천역 로데오거리 상권에 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가게 훈장 365인데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어, 두번째 아이템 보이시나요? 어, 요즘 한가지 아이템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시대일까요? 화로 플러스, 참치 플러스, 초밥 플러스, 연어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가장 높은 아이템 뭘까요? 전파 메뉴보드, 현수막, 비주얼 요소 너무 중요한데요 이 매장은 현수막 마케팅을 아주아주 아주 잘하고 있는 이런 매장입니다. 어, 사진이 없는 건좀 아쉽습니다. 사진으로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와우! 우리 옆에는 자판기 보이나요? 와우! 자판기 비즈니스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하남대지 보입니다. 장관 대표 브랜드죠. 가맹점 한 200개에서 더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 하남대지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브랜드들 많이 나왔고요. 영동찌개마을이고요. 와우, 모건 스탠리가 인수한 놀부, 아, 놀부에서 새로 나온 브랜드 옛날 통닭, 예, 전국 매장 수 포탈에 89개가 노출됩니다. 양꼬치집 보이고요. 음, 양꼬치집을 중심으로 이 삼산동의 로데오 거리인데요. 와, 기다리고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와, 인계동 껍데기. 야 올해들에서 어떻게 보면 상권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벌집껍데기를 테마로 야 전국적으로 뭐 1년만에 불과 뭐 130개 어마어마한 숫자로 오픈했던 어떻게 보면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브랜드일수록 수명 곡선을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꼬치 전문점의 급팩창 그리고 빠른 필터링 뭐 이런 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꼬치 포차 사실은 경기가 불안일수록 포차 아이템은 늘어만 갑니다. 2층 가게가 살아남는 방법은 뭘까요? 아 2층 벽면을 장식하는 익스테리어 너무 중요하고요. 와. 재밌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한성집인데요 육회와 통닭집도 있고요 아, 한성집은 부산에서 올라온 브랜드 청겹, 꼬들, 특수구이집입니다 또 부산에서 올라온 야 스몰비어 브랜드 춘자비어에서 하고 있는 뚱보집 브랜드 최근 임계동 껍데기집과 어, 상권에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 중 하나고요 와! 매장 앞에 화함 보이나요? 따거 형님도 보입니다. 야, 뚱고집 브랜드. 요즘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오픈하는 게 조금 좀 우려되기도 합니다. 임계동 겁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한때 짝탠 노가리. 야, 전국적으로 지금도 280개 이상 매장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천 부천 상권 어떻게 보면 주점 브랜드의 박물관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자카야와 마켓지 에게 더 유리할까요? 그 옆에는 야 정말 문화재 같은 브랜드 종로빈대떡도 보입니다. 새 가게 중에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어느 가게가 더이 사업 성과가 좋을지 아, 심히 궁금해집니다. 이런 시각 아주 중요하고요. 좌측에는 백종원의 한심포차 우측에는 bbq 농부내장의 치킨앤비어 브랜드 보이죠 소비자들은 과연 좌측 우측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한식포차는논년도 영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퍼졌다가 요즘 상권에서는 좀 브랜드의 사이클이 좀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것같고요 강촌식당 이거 무슨 식당일까요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연한 식당의 경쟁 브랜드 같습니다. 고막 비빔밥인데요. 플러스 닭갈비가 컨버전스 있임 야, 신기합니다. 어, 상권을 둘다 보면 려 멀리 삼산체육관 보이고요. 그리고 대리 운전. 야, 부스들이 쭉 보입니다. 대리 기사님들. 바닷... 연계 바로미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드로 보드레족발집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강촌식당의 오리지널 브랜드 연한식당, 꼬막비빔밥의 오리지널 브랜드 연한식당 보이고요. 2017년 9월 이후에 현재 230개 정도 오픈했습니다. 마포갈비에서 마포갈매기에서 하는 브랜드겠죠. 멀리 이바동감자탕 보이고요. 2층. 1층에는 어떤 가게일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1층과 2층 아이템 어떤 브랜드 옆에 그옆 브랜드는 무엇지 메인통은 먹자 아이템으 뒷골목에 오니까 뷰티 아이템, 메일샵이 있습니다. 요즘 메일샵의 경쟁력 사실은 뷰티 서비스업 또한 갈수록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곳에 가면 어떤 가게일까요 아, 아 애가 사랑했자 니다아 그곳을 사랑하는 가면이 아니고요 그곳에 가면 예, 남도 음식, 밥상과 술상, 남도 음식점입니다. 아 역시 어떻게 보면 이런 프랜차이즈 박물관 같은 상권에도 이런 독립 브랜드들이 있고요. 상권에 가면 항상 임대문의 간판이 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볼 필요 있습니다. 시세, 평수, 혹시 특이사항, 업종 어떤 게 있는지 에서 판다 빠져나간 b h 시보이고요어 저는 상권에 나가면 정말 브랜드 아이템의 박물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산동 굴프천역 상권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